매일 운동하면 먹고, 운동하면 먹고, 배가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통통통 통통통통 해지는 것 같습니다. 운동 열심히 하고, 오늘 진짜 바로 집에 가려고 했었거든요. 창웅이라는 친구가 도발을 했습니다. 술을 먹자고, 밥을 먹자고, 야식을 먹자고. 근데 이제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 떼지라을 하는 거예요 떼지라을 그래서 안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주량이 소주 한병 반이에요 술을 별로 못 먹으니까 그럼 무슨 도움을 받아야겠냐 짜자잔 가레오 헤프스 구샷 그 다음에 알류 2 1이두 개를 여기다 타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현우 친구나 같은 팀이에요 그 친구 것까지는 제가 사왔습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 전 여기서 먹고 나머지를 세팅해서 화장실에다 두고 몰래 먹고 오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까서 여기 꽁다리랑 여기 꽁다리 뒤에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을 먼저 끊고 이 위를 끊으면 쭉 들어가죠 빨리빨리 또것 똑같은 방식으로 까겠습니다 좋아술 가지고 떼지랄한 친구를 혼내주러 가겠습니다 넌 이걸 모를 거야 근데 원래 저희는 지금 꽃이라는 아주 맛있는 술집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리가 꽉 차가지고 교복했지 추워네 예, 예, 예. 예 디스코 디스코 s c o Disco! d 지 s c 육수? 육수 좀 주세요. s c o d 저땅 c 먹을 거지? 그렇지. 난안 먹어. Disco! 음... d 두 가지 얼굴이네. 이표적 아니었잖아. 뭔 난놈. 갑자. 먹자올라가라 단수, 뭔가. 아문. 먹었대. 왜왜 왜. 왜, 왜? 와똑같깔고 이상형 팬티 속내손내 내 팬티 속 이상형 손 와이씨 난 투자 와아 난 선자 난 선자 전자병신아 아니 아니 <웃음> 난 전자 난 전자 이게 <웃음> 지금 <난 전자. 웃음> <전자, 난> <웃음> 너무 많이 써가지고, 써가지고. 아 저거 고 싶어 진짜 먹는거 좋아 내부를 찍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찍겠어 좀안 좋을까봐 고체 갑니다. <웃음> 당근 당근 당근 마늘마늘마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작고 크게 가자. 확박지이 응. 근데 내가 나는 그런 정도의 정신력으로. 대박이야.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. 어? 무슨 레전드로만 하는 탑. 무팟이 뭐야? 이거 다 설명해. 그럼 뭐라고 하 자라? 설명 나는 저번 주에 먹어서. 유난히 맛있어요. 다추 원래 치는 아! 스코 비스코! 비스코! 비스코! 비스코! 비스코! 비스코! 비스코! 스저 하나만 주 9시 나었네 6번. 혼자 재밌어. 얘기하지 마. 이편글 클래스 봤냐고. 안, 안 봐. 왜안 응? 봐? 사랑의 불신장 봤어? 병신 라면. <웃음> 반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, 반숙이 아니네. 얘가 불어? 그리고, 그리고, 어. 그사람게 어. 금전이야. 가끔 30분, 어. 30분짜리도 30초까지 어. 있어. 어. 근데 어. 1편, 10회로 어. 6편? 때, 때... 연예인 중 첫사랑이 전지현이야. 초등학교 5학년 때, 그, 역기적인 보... 그녀 보고 나 전지현 울때 나도 울었어. 너 연애 몇년 했지? 6년? 6년? 이번 연도 11월에 결혼을 합니다. 연애 학고.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고요. 연애를 오래 할수 있는 비결. 알려줘봐 남자가 양보를 많이 한다 본인 기존의 라이프를 많이 포기하는 거 나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로망이 어떤 로망이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여자랑 나랑 똑같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 결혼은 한 2년 뒤에 한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지 결혼할 사람의 연애를 하는 거지 그렇게 큰 집도 안 바래 한 24평 정도의 주택이어도 난 괜찮아 지금 오구 웨딩 촬영 이런 것도 웨딩샵에 맡기긴 하겠지만 우리만의 뭔가 그걸 찍고싶어 외국에 존나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차고그 위에 앉아가지고 찍는 그런 느낌 아, 면거 아아악 찍어야 돼먹는거까 묶고 따블러 묶고 따블러야야야야 참아 묶고 어? 야따라주어요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,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아. 조나, 조나, 조나. 경화 들어옵니다. 이 들어가옵니다. 조나, 쭉쭉쭉. <웃음> 여기 싸웁니다 <전아. 웃음> 제가 오늘은 전학께 <웃음> 술을, <웃음> 술을 <웃음> 먹였습니다 워마도다워마도다그입 담으지 못할까? 워마도다내눈은왜 <웃음> 이쪽에 가있냐 아니 <웃음> <웃음> 하나도 안먹었지 <목소리> 진짜 내가 만만 같았어. 하나도 안 먹었쥬? 이쪽에 누구를. 비 이거 있어. 저 이수이가 고해 첫사랑에 대하여. 맞다. 이 아니야. 첫사랑이 아니야. 저희가 첫이 아니야. 저희가 첫사랑이 아니이사 중학교때 애형이 되고 다는거에요응응나요 첫사랑이랑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을 아 시간이 참첫사 같이 지나가는게 첫사랑인거 같다 하지만 너의 여자 그럼 네, 현, 여자친구야 그럼 지금 형 여자친구야 너의 개념 네, 첫사랑은 나는 두사람은 헤어져 봐야 한다 라 말마우씨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은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줄 만큼 좋아 노안 노안 강지웅에게 첫사랑이란? 보고 싶어보시고싶시보고싶다고이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고 꼬시잔 꼬시고 꼬시고 꼬시